네 생각의 틀을 깨트려라어 믿음의 등불 골드 디러스입니다 오늘도 네 오늘은 네네 어 간단 어, 간단하게 네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 생각할 시간 어 틈을 뜸을 띄워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길대요 음,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네,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내뱉을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를 주도하는 게 무엇이냐 공허함 또는 무의식이죠 저 같은 경우는 무의식으로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공허함이에요 네, 네. 별 생각 없이 조용한 데서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서 내 네, 시간을 어좀 들이면서까지도 내 네, 머릿속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해요. 네, 일주일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. 컴퓨터도 그렇잖아요. 너무 뭐 어, 추적 서비스가 네,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또어뭐 이상한 거 많아 가지고 뭐 쓸데없는 게 이렇게 옆에서 쫙 축적이 돼 있다든지 이면 컴퓨터는 뽕 하고 터지겠죠.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 머리도 어느까지나 네네 내 어, 한정적인 그 기억을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컴퓨터라고 하면은 생각이나 뭐뭐어네 어, 명상이나 그런 거는 네네 하드웨어가 되겠죠.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. 네 맞아요. 사람은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컴퓨터다 컴퓨터에 본 그거는 뭡니까 그는 거 뭡니까 알고리즘이죠 네 제가 그래요 제가 알고리즘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생각을 좀 하는데에 비해서 네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 책을 요즘은 책으로 일단은 네, 보완을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어, 유튜브를 하면서 좀 알아내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봐주신 여러분 네,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고요 네 이상 개똥철학과 네, 골디락스였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